피가 지금 부피 나와 있는 게 다잖아요. 근데 그러면 음. 나랑 아를 비교했을 때 음, 나의 그 뭐냐 나의 몰숨인는 2분의 1이고 다는 1분의 음. 2잖아요. 응? 음? 1로 만들어줄 수 있네요. 어 맞아 맞아 잘했어. 맞죠 얘가 지금 잘했어. 얘가 지금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총 원자수는 이거라고 했는데, 음. 네, 일단 원자가 4개잖아요. 응. 음. 그러면, 총 원자수는, 원자수에, 총 원자수는 뭐라고, 뭐니까 네. 음, 3분의 2입 네. 아보가도로에다 이... 다원자 분자 아, 대주면 3분의 8 플러스 이거 오 어, 잘했어